짠.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레퍼런스 넘버 178279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중형 사이즈고요. 기본적으로 여성용입니다.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루티드 베젤이 있고요. 케이스는 18K 와이트골드, 브레슬릿 모두 18K 와이트골드입니다. 이렇게 크라운이 있구요, 뒷판은 롤렉스의 스크류 다운백이고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베젤의 크기는 3 1이고요 이렇게 톱니바퀴 형식의 플루티드 베젤이 이렇게 돌리면 반짝반짝거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보시면 인덱스가 10개죠? 1시2시 이런식으로 해서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오리지널 세팅입니다. 세시를 보시면 데이트 날짜를 읽을 수 있는 사이클롭스가 있고요, 데이트 저스트는 날짜가 딱 하고 넘어간다라는 뜻인데요, 이따가 작동 영상에서 그렇게 작동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크라운은 투인락이고요, 이렇게 두개 점이 있는 건 작은 사이즈일 때와이골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모두는 18K 와이골드이고요 최대 방수는 100m입니다. 클래스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롤렉스 여러 가지 각인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롤렉스의 특징이죠. 스크루 다운 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원 클릭 오픈, 투 클릭 오픈이 되는데요. 다 열은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시계에 배터리를 줄수 있고요. 당연히 오토매틱 시계입니다. 한 칸을 빼면 날짜, 두 칸을 빼면 시간인데 먼저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뺀 상태에서 돌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12시를 넘을 때 날짜가 탁 하고 넘어갔죠. 천천히 넘어가는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데이저스트 이기 때문에 탁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다 넣은 상태에서 한번만 빼면 날짜가 돌아갑니다 날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요 이렇게 탁탁탁탁 넘어갑니다 롤렉스 이사이클롭스가 롤렉스 홈페이지에 가면 28로 맞춰져 있는데 여러가지 설이 분분합니다 28이 예, 전체를 꽉 채우면서도 어느정도의 심미감이 있다 라는 이론을 저는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시계입니다 롤렉스 데이트 저스트 레퍼런스 넘버는 178 279 전체 18K 와이골드에 방수는 100m 이번 적으로 여성용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